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불닭볶음면의 타코야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까르보불닭에 타코야키를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타코야키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타코야키를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보니까 타코야키 전용 팬이랑 뭐 관련된 재료들을 세트로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만들어 보니까 어, 생각보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이게 괜찮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이게 먹여봤을 때는 다들 맛있다고 하면서 엄지척 해줬거든요 어쨌든 지금 먹방에 쓰이는 거는 제 아내가 만들어졌는데 토핑을 좀 다양하게 해봤어요 타코야끼니까 문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콘치즈가 들어간 것도 있고 치즈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구워주면 되는데 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를 촥 뿌려주고 가쓰오부시까지 올려주면 집에서 만드는 타코야끼 완성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불닭볶음면은 오리지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오리지널 불닭볶음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야끼 먼저 진짜 맛있다 만들어 먹을만한데요? 뭔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들어보니까 이거 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맛도 사실 밖에서 사먹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좋아. 불닭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타코야끼에 마요네즈도 살짝 뿌려져 있고 달달한 소스도 뿌려져 있고 그 타코야끼 안에 식감이 뭔가 되게 촉촉하면서 몽골 몽골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입안에서 막 어우러질 때 매콤한 불닭 맛이 딱 들어오니까 뭐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번엔 치즈타코 오, 살짝 치즈 맛이 나거든요. 치즈를 올려서 먹어볼게요. 치즈는 올려서 드세요. 콘치즈! 얜 소세지구요 아, 근데 콘치즈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타코야키 맛이 이제 아닌 게 됐거든요? 타코가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불닭이랑 먹기에는 또잘 어울려요. 아, 소세지는 아쉽다. 소세지는 존재감이 너무 희미하다. 아무래도 그 반개 이렇게 요만한 거 들어가니까 가스오브시나 요런 향들에 그 소세지 향도 막 묻히고 이래서 딱히 안 해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요거를 먹다 보니까 아니, 맥주를 여기서 한 모금만 딱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모금만 마실게요. <웃음> 짠! 응. <susur> 계속 타코 먹고 불닭 먹었잖아요 불닭 먹고 타코 먹으니까 이번에는 또이 불닭의 매운맛을 타코가 딱 중화시켜주는 느낌이 딱 드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